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요 바로 요즘에 정말 핫한 그룹이죠 바로 싹스리에 관련한 로고입니다 그 로고 너무 세련됐잖아요 그막 네온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파워포인트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만든 걸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하게는 따라해 봤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응용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볼수 있는지 파워포인트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어떠한 로고를 만들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뭐 싹쓸이를 그대로 어 똑같이 따라 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확 쓸어 뭐 예를 들어 싹쓸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싹쓸어 어때요? 싹쓸어 자 싹쓸어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제 싹쓸어를 하기 전에 여기는 이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다 따로따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시옷 자 이것도 아 이렇게 제가 텍스트를 따로따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다 적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글꼴을 적용해 줘야 되는데 어떤 글꼴이 좋은 거같냐면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니까 어, 상업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베스킨 라벤스체라고 있어요 자, 베스킨 라벤스체가 있는데 이 베스킨 라벤스 b 체를 써볼게요 대략적으로 조금 비슷해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로고를 만드실 때는 좀 크게 크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일단 크게 크게 자 싹. 자 이렇게 제가 배치를 해봤습니다. 싹쓰러 어때요? 싹쓰러 자 이렇게 싹쓰러로 만들었고 자 이것을 텍스트 그대로 쓸수 있느냐? 못 씁니다. 자 이것을 이제 다 도형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. 도형 선택해서 네모를 이 글씨 크기보다 더 크게 해주시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전체 다 선택을 해서 도형서식, 도형병합을 해줄 건데요. 자, 이 도형병합은 파워포인트 2013버전 이상부터만 가능합니다. 파워포인트 2013버전 이상인 분들만 하실 수 있고, 그 이하버전은 안 돼요. 이거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꼭 업그레이드를 하시고, 따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하버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, 방법이 없어요. 조각을 눌러볼게요. 조각을 누르면, 이 모든 텍스트가 도형으로 바뀌게 됩니다. 보이시죠? 이렇게. 도형으로 싹 바뀌었어요. 그죠? 이제 이것을 가지고 편집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있는 이 글씨에 이 여기 있는 이 앞쪽을 으 발음이 죠 이것을 길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길게 자 이렇게 길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그리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도 이게 다 도형이기 때문에 전 편집이라는 걸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전 편집 눌러주시면 이렇게 검정색 점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싹 쓸어 자 이런 방식으로 뭔가 좀 글씨가 좀 난해해졌네요 자 아무튼 그냥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색깔을 바꿔줄 건데 어떻게 바꿔주냐면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요 마우스 오른쪽 개체 서식 들어가셔서 자 일단 여기 안에 있는 색상을 채우기를 없음을 해줄 겁니다 채우기 없음 그리고 선 색을 흰색으로 채워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선색이 흰색이 되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배경 색상을 조금 어둡게 일단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어둡게. 이렇게 하면 작업하기 편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안쪽에 하나하나 효과를 넣어 줄 건데요 도형의 효과를 넣어 줄 거예요 자,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여기 도형에 보시면은 효과라고 있어요 여기 효과 가면 네온이라고 있죠 이 네온을 선택해 주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네온처럼 넣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색상 저는 여기에서 어,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 파란색으로 넣어줬더니 벌써 색상이 이렇게 바뀌게 됐죠 크기는 조금 더 크게 한이정도 12pt 정도로 해줄게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한번 적용을 했죠 이 효과를 그대로 여기 는 여기 도형들에다가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거기 때문에 붙여넣기는 서식복사 컨트롤 시프트 c 아니면 여기 있는 서식복사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리고 도형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v 를 누르면 한꺼번에 다 됩니다. 여기 있는 색상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밝은 색상. 여기는 아래쪽도 살짝 초록색. 자, 여기 나머지도 마찬가지로. 자 어때요? 자 그나마 좀 비슷해졌죠, 그렇죠? 자 이렇게 뭔가 좀 느낌 있게 만들어봤는데, 자이 상태에서 뒤쪽에 들어가는 뭐 로고 같은 걸 만들기 전에. 이게 평평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면 좋겠는데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약간 좀 기울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기울기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다 선택을 해서 이것을 일단 그룹화를 시켜 줄게요 그룹화 시키신 뒤에 도형사식 도형 옵션 들어가시면 여기에 3차원 회전이라고 있어요 회전 그쵸 3차원 회전을 해 주실 건데요 3차원 회전은 여기는 미리 설정을 누르셔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자 여기 원근감이라고 하는 것을 줄 거예요 원근감 이 원근감 왼쪽이라고 하는 거 살짝만 주시면 이렇게 살짝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뭐 X회전 뭐 이런 것들이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똑같이 안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원근감에서 여기에 있는 이 원근강 앞쪽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서 시작을 했다는 것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살짝만 적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때요 자 싹쓸어 자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뒤쪽에 들어가는 뭐좀 테이프 붙인 것 같은 느낌 있죠 그것을 만들어 줄 건데 그거는 도형 자유형 도형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길게 테이프 붙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선 없음 검정색 채워주시고 맨 뒤로 보내기 해주시고 배경서식 흰색으로 만들어주면 시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싹스러 <웃음> 제가 생각해도 좀 웃기긴 한데 이렇게 싹쓸이라고 하는 느낌에 맞춰서 이렇게 네온을 넣어서 만들어 봤는데 자 이렇게 로고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저장해서 또막 예를 들어 유튜브 로고든 어떤 로고든 어떻게 사용하느냐 라고 한다면 일단 아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그대로 쓰고 싶다면 여기에 맞춰서 또원 도형을 삽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큰 원을 그릴게요 쉬프트키 누르자 이렇게 원을 그려주셔서 마우스 오른쪽, 맨 뒤로 보내기, 도형 서식, 선 없음, 흰색으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희 흰색 도형과 그리고 검정색 도형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선택을 하셔서 그림으로 저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림으로 저장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싹쓸어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진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것을 그대로 유튜브에 집어넣어서 유튜브 로고로 만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실 수 있겠죠 자 어떤가요? 아,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포토샵만큼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포토샵이랑 비슷하게는 할수 있게끔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로고 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